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주도의 특별한 맛집을 한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제주도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주도 흑돼지도 그렇고요 제주도 갈치나 해물탕 같은 것들도 물론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말고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말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할때 말고기를 먹어보긴 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정말 본격적인 말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맛집은 영주말가든인데요. 영주말가든은 제주도 제주시 연북로 196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영주말가든은 말고기 코스요리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액기스나 사시미, 육회, 만두, 갈비찜, 생구이, 샤브샤브까지 그야말로 풀코스로 즐길 수 있는 말고기 전문점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왜 말이 유명한지 아시나요? 제주도의 말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이 제주도에 말이 많기 때문인데요 13세기의 몽골 말이 제주도에 유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품종 개량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한 말로 개량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품종이 되었고요 제주 제레마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주 흑돼지처럼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말은 천연기념물인 제레마가 아니라서 식용으로 전혀 문제 될게 없고요. 어쨌든 이런 제주도의 말고기 전문점이 오늘 소개해드릴 용주 말가든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말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간큰아들의 말고기가 처음이었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1인분에 3만원짜리 A 코스를 주문했는데요. 코스 요리 외에도 다양한 단일 요리가 많이 있고요. 점심 식사 메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고기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점포는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저희가 점심시간 전에 와서 처음에는 손님이 안 계셨었는데 먹다보니까 손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문을 하면 간단한 기본 반찬이 세팅이 되고요 말뼈랑 한약재를 섞어서 만든 액기스와 죽부터 시작합니다. 한약 같은 맛인 에키스하고 죽을 먹으면 사시미하고 육회가 나오는데요. 이 직원분께서 어떤 부위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냥 보면 말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이 말고기가 소고기보다 조금 더 기름지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말고기라고 느낄 만한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사심이랑 육회를 먹으면 만두가 나오는데요. 이 말고기로 만든 만두라고 하는데 이 만두는 큰아들 녀석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말고기가 특별한 식감이나 특별한 향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고기하고 비슷한 맛입니다. 그래서 만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두 맛이랑 다르지 않았고요. 만두를 맛있게 먹고 나면 말고기 갈비찜이 나오는데요. 이 갈비찜도 아들 녀석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엄마의 아빠의 아빠의 호리 좋대요. 어 그래? 두둥 갈 갈짱. 사실 제가 말고기를 먹어보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코스 요리는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하고 살짝 고민이 됐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들 녀석들도 그런 거 없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구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생고기는 좀 특이하게 구워 먹습니다. 이 말고기를 불에 구워먹는다는 구워 표현보다는 잘 구워진 돌판에 데쳐먹는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음. 이거는 이 찍어 이 소고기보다 살짝 매워하게 구워먹는 느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고기가 소고기보다 조금 기름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고기가 입에서 바로 녹아버리는데 생구이가 저는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 양념이 조금 된건가요 아니에요. 생구기? 네. 좀 드셔야됩니다 는이친구이소금이 아, 찍어 먹으면 되나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구는이구는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이됐이친는 마지막으로 샤브샤브가 나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로 먹는 샤브샤브하고 똑같은 구성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말고기를 넣어서 익혀 먹는데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고기를 먹는 건지 말고기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에 국수도 넣어서 풀코스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주 말가든에서 이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말고기 풀코스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말고기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맛은 전혀 생소하지 않으니까요. 제주도에 가시면 이 말고기 코스 요리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